7월 고3 모의고사 4에서 9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가와 나로 나뉘는 지문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가에서 알수 있는 휴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를 먼저 읽고 문제를 풀고 풀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읽고 나 나를 읽고 풀수 있는 것들은 또 나중에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휴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어,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그러면, 흄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이고 후천적 기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어 사람들, 기존의 관점과 다르니까 어 밑줄을 꺼놔야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흄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했을 때, 이제, 흉, 정신적 활동인 지각, 그리고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했으니까, 지각 안에 인상과 관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자, 인상은,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 그리고 두 번째, 관념.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림이 생겨나는 이미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여기서 흄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보았다 그럼 상상력의 개념도 나와있습니다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자,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흄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함께 기억을 제시한다 그럼 또 이번에 기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된다.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다. 그래서 어, 이 차이, 차이점 나와 있네요. 차이점, 적어도 을까요 차이점.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하다. 또한 기억이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자이 부분도 밑줄 꺼야겠죠? 자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각각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인상들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나서 뒤에 질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조금 장황 할수 있다 맞죠 근데 뒤에 즉을 통해서 이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즉 뒤에가 중요하죠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은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자이 부분이 핵심적인 거겠죠 자 근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휴먼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본다 그러면 상상력의 자율성에는 제약이 따른다 관념연합의 원리 즉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관념연합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 이어지는 거겠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 요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제시하면서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자,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관념들끼리 시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인과관계 있는 관념들끼리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했을 때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쇼음에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이 불과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관념의 특징들 어, 상상력이 상상력이 자율성이 이루어지는 특징 그래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이 있어야만 어, 된다. 안 그렇다면은 임의로 결합된다면 뭐라고 무의미한 환상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은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항상성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어,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하여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로 끌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보는 하늘이 밤사이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는 예시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와 나는 모두 라고 했으니까 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했는데 여러 학자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죠 가 같은 경우에는 슘. 슘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보았던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어, 이게 가는 일단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휴먼 어,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했으니까 맞죠? 자 여기 3번 그러면 이게 2번이 정답 후보 자 3번 봅시다 가와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의 내용과 가와 가의 내용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겹치면 안 되죠.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면서 두 개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자, 가 보세요. 가에서 우리가 기억이랑 상상력이랑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상상력과 기억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차이는 무엇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이문단에서 그리고 자휴은 상상력이 자율성이 일정한 제약에 따른다 이거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리까리 하지만 아니라고 보는게 조금 타당하겠다 맞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은 거니까 어 이거는 어, 나를 봐야 확실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다른 개념을 비교한 것도 나와있고 어떤 개념의 단점에 대해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답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맞죠? 자, 가와 달리 4번. 가와 달리 특정 개념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그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한 개념을 정의한 뒤 상상력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 맞죠? 가.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답 후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과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자, 가에서 특정 개념을 보라보는, 바라보는 철학적 관, 관점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나올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가에서 알수 있는 흉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있다 있는 것은 상상력이 지닌 항상성 때문이다. 자 항상성 어디 나와있었습니까? 여기죠.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로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바로 나와있습니다. 자이번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자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재정리 할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상과 관념들은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 할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인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인상과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밑에 설명에 나오는 게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상과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결합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지나치다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조금 맞다고 보긴 힘드네 자 그리고 나서 3번 한번 살펴보면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 여기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맞죠 4번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재생에 의해 관...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상상력이 여기 나와 있군요 어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다 맞죠 그래서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5번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신,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여기 나와 있죠 상상력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곳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했다 그래서 5번이 맞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2번이 선택지 2번이 답임을 알수 있었네요 자 6번 봅시다 아에 따라 그러면 나는 넘어가야 겠죠 그리고 나서 기역 니은도가 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를 한번 읽어야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칸트는 흉과 달리 상상력을 선언적인 과,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해가지고 칸트의 어, 인간의 인식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감성은 대상에 의해 우리 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감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성은 나와있습니다.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상상력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 감성의 내용을 지성의 내용을 감성이 전달한다 해서 어, 상상력의 개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 도식화가 일어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상상력의 방향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자 이성, 그 다음에 이성이 나옵니다. 이성, 네 번째 이성.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인형으로 수립하여 체계화한다. 자,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의,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칸트 입장이 나와 있네요. 칸트의 입장은 상상력,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 칸트는 상상력의 상상력을 결합과 도식과의 측면에서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또두 가지로 나눌수있네자첫 번째 재생적 상상력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개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맞죠? 어, 먼저 무질사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종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종합의 개념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결합하게 한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볼수 있는 자 가령 내가 사과를 보았을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상으로 결합해내는 경우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 종합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과 예시에 대해서 나와있네. 자, 다음으로 생산적 상상력 두 번째 거죠.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해서 도식을 만드는 능력이래. 그럼 도식이 뭔지 모르잖아, 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나와있죠. 도식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해주는 선험적 형식을 말한다.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도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생산적 상상력은 아, 이 부분 중요하겠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 이게 도식의 역할 도식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나아가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적 상상력의 장점 뭐 효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칸트는 휴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하였던 상상력을 선음적인 차원에서 탐구함으로써 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거는 의의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6번 나에 따라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자, 감성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 맞죠? 이거는 감성의 영역이겠죠. 자, 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인형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군. 자, 이성에 대한 설명.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이 의해 촉촉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인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한다. 설명 똑같죠? 그러니까 맞겠죠? 자, 어느 날밤 갑자기 지붕을 내리치는 듯한 미소가들렸을때 태풍이 가까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군. 자, 일단 감각을 느끼고 나서 판단이 나타났습니다.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렇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4번 귤, 감, 포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인 다양한 감각들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을 상상력을 통해 그후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자 감각을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감성의 내용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진다 맞죠? 그러고 나서 과일이란 개념을 형성하는 것 개념을 형성하는 건 지성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겠습니다 자 5번 장미꽃을 통,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감각을 느끼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장미꽃이 빨간색이다라는 것은 개념의 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축적하는 거 이것은 이성이 아니죠.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축적된 지식을 수렴하여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적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어 우리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이 4번 문제도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특정 개념을 기준과 다르게 보았던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흉과 달리, 흉과 달리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어, 흉과 달리 선언적 차원에서 탐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은 이게 맞다고 볼수 있네요. 가장 적절한 것이 2번이겠죠. 자 그럼 다른 건왜 안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합니까? 장단점 분석합니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 나옵니까? 그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와 달리 특정한 개념 정의했습니다. 상상력,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정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다음 7번 기억과 니은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거는 도시화 측면 결합과 도시화 측면입니다. 자 ㄱ과 해은 모두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능력입니까? 아니죠 감각 재생적 상상력은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 생산적 상상력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 틀렸고 자 기획한 이유는 모두 경험의 수용과 인식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상으로 결합해내는 경우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서 종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결합을 해내는 거잖아 그렇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 일단 후보로 둡시다 자 ㄱ과 달리 ㄴ은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 자 ㄱ 같은 경우에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 종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은 상상력이니까 상상력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매개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기억과 달리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이은과 달리 기억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에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럼 니은에서는? 기억에서는 맞는데 니은에서는 경험 이전에 그 경험을 인식하게 된 선언적 형식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 우리가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라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맞죠. 자 그럼 5번 한번 살펴볼까요. 니은과 달리 기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언적 형식을 만드는 겁니다. 선언적 형식이라는 거는 도식입니다. 스킨맞 맞죠. 도식을 만드는 거니까 니은과 달리가 아니고 이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기과 달리 니은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엔 4번,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8번,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어,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한 대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가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하는 상상력 매우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 휴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 휴은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이해한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의 견해에 어, 동의를 할수 있겠죠. 이번 칸트는 상상력이 이무엇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파악한 나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자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놀라운 창조성을 지닌 능력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화는 모두 상상력의 산물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여기 생산적 상상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식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상상력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파악한 나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상력 인간의 정신능력에서 놀라운 창조성을 지닌 인간이 이룩한 문어는 모두 상상력의 단물이다. 그래서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없던 것들을 생산적 상상력,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 것.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 했으니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파악한 나의 견해에 동의를 한다고 할수 있겠죠. 3번 칸트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고 판단한 다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자다 상상력은 사물에 닮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다 감각은 사물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했으니까 이제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고 판단한 다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안하죠 왜냐하면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시성 이성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포함된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흄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라의 견해 에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각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획득되고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사고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과정은 있을 수 없다 휴먼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이란 관념으로 구분했는데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다 그러면 경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각과 아,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감각을 통해 경험이 얻어진다고 볼수 있죠 그러고 나서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다 했을 때이 어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라의견해자 감각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획득되고 상상력이 인간의 모든 사고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어 인간의 감각 인상을 불러일으켜서 관념화하면 은 그것이 상상력 되는 거죠.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그래서 상상력입니다.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라의 견에 해 동의한다고 할수 있겠죠. 자, 5번. 휴각과 칸트는 모두 인간 인식 과정에서 상상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상상력의 기억과 달리 여기 흉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 기초적인 능력이니까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칸트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 감성과 지성이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것은 A, 판단을 내리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다, 결론을 결정했다. 그래서 9번에는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가, 나로 나뉘어진 철학, 지문, 상상력에 대한 어 흄과 칸트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가 조금 함정이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잘 읽고 항상 지문에 대한 어, 근거를 아니 선택지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다면 은 여러분의 정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